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사는 독일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육아맘들에게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아기 먹이기 독일어로 쇠턴에 관한 독일어 용어들 정리해보았어요. 제가 독일 엄마들 모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몰랐을 찐 일상생활 독일어로 준비해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더불어 독일 아기들이 즐겨 먹는 국민 간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두 아이를 모두 독일에서 출산했는데요 독일에서 출산을 하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바로 모유수유 하실 거예요? 모유수유 하세요? Möchten Sie stillen? Stillen Sie? Stillen 모유수유하다 라는 뜻의 동사를 써서 물어보고요 모유수유를 하시면 Ja, ich stille <목소리> 안하시면 Nein, <목소리> ich stille nicht 하시면 됩니다 모유수유 하시면 꼭 하셔야 되는 거 바로 유축이죠 유축하다 독일어로 아 b 펜 이라고 말해요 저 유축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때이 c h pumpe muttermilch ab 이렇게 모유를 유축하다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히 이 c h pumpe milch ab 하셔도 돼요 더 간단히 이 c h pumpe ab만 하셔도 아나 유축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된답니다 다녀하다 abstillen abstillen ich möchte abstillen 아나 다녀하고 싶어 das war mein e n s t 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유수유하다 표현 알아볼게요. 분유는 독일어로 milch pulver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어, 저, 제 아이한테 분유 줘요. milch pulver를 줘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분유수유하다 독일어로 대체 어떻게 표현하느냐? Ich gebe meinen baby die Flasche. Ich gebe meinen baby die Flasche. Die Flasche. 병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이하죠? 독일 육아맘들 사이에서는 The f l a s h r 하면 분유를 주다 라는 뜻도 된다는 거. 저희 아이는 분유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 아들이면 애어 트릭티 f l u s h 하시면 되고요. 딸이면 지 트릭티 f l u s h 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이유식. 한국말로도 어, 이유식 시작했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통상적인 의미의 이유식이 있고, 진짜로 아기가 먹는 그 주개 형태의 이유식이 있잖아요. 통상적인 의미의 이유식은 The b y c o s t The b y c o s t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기가 먹는 죽 형태의 이유식은 They are brai. They are brai. 이렇게 말을 해요. Wir haben mit bei Kost angefangen. Wir haben mit bei Kost angefangen. 한다면 어 oh, 우리 이유식 시작했어. 이런 뜻이 되고요. Wir haben mit bei Kost begonnen. 이라고 네. 표현하셔도 되고요. 우리 애가 이유식을잘안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 Mein Baby will keinen brai essen. My baby will kind and of b r i esse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병이유식 독일을 글래스현 이렇게 말해요. 글래스현 글래스현 이것도 특이하죠. 글래스현 하면 은 작은 유리컵 아니면 작은 유리병 이런 뜻인데 독일 맘들 사이에서는 병이유식을 지칭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 아기들의 국민 간식 편 한국은 그게 떡볶 같더라고요 근데 독일에는 아기 국민 간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튜브에 들은 과일 큐레예요 요거 요새 거요 한국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한국말로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어로는 k v e t s c h v o u t e l ni k v e t c h v o u t e l 이라고 한답니다 줄여서 내가 k v e t c h 이렇게 단수로할 수도 있고요 니 i e 치 u i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나 a r 아 s t d e 하면은 예, 이 과일 퓨레 간식 하나 먹어도 돼? 나 a r 아 s t d eine Quiche? d 과일 퓨레 간식 되게 잘 먹어. 되게 좋아해. 지 i s g i c s s g 독일 아기 국민 간식은요. 요런 곡물 바입니다. 독일어로는 r i g e 이렇게 말해요. 아기들용 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이 먹는 이런 곡물바나 쇼코바 같이 이런 바 형태로 된 간식들은 다 리겔이라고 말해요 얘만 보시면요 Hast du einen Riegel für dich? Hast du einen Riegel für dich? 하면은 내 딸을 위한 곡물바한개더 있어? 이런 표현이 되고요 Möchtest einen Riegel? Möchtest einen Riegel? 하면 어너 이거 곡물바 간식 먹고 싶어? 이런 표현이 된답니다 다른 아기들한테 간식을 나눠주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독일맘들이 쓰는 육아 독일어 아기 먹이기 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른 주제들도 시리즈 영상으로 계속 제작이 될 예정이오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또 오늘 배운 독일어 표현들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 영상 다음에 준비해드렸어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 Füttern Ich fütere mein Baby Stillen Möchten Sie stillen? Stillen Sie? Ja, ich stille Nein, ich stille nicht. Abpumpen Ich pumpe Muttermilch ab. Ich pumpe Milch ab. Ich pumpe ab. Abstillen Ich möchte abstillen. Die Flasche geben Ich gebe meinem Baby die Flasche. Er trinkt die Flasche. Sie trinkt die Flasche. Die Beikost Wir haben mit Beikost angefangen. Wir haben mit Beikost begonnen. Der Brei. Er will keinen Brei essen. Sie will keinen Brei essen. Das Gläschen. Die Quetschbeutel. Der Quetsch. Die Quetsches. Darf sie einen Quetsch? Sie isst gern Quetsches. Der Riegel. Hast du einen Riegel für sie? Möchtest du einen Riegel?